자, <웃음> 바지 사장 되기래 집게 사장 바지 되기. 에? <웃음> 자 문제 이해 좀 할게요. 바지 잠깐만요. 사장 되기. 바지 사장이 뭐예요? 바지 사장 아무것도 없는 그냥. 어 아무것도 없는 사장님. 그냥 아. 이름만 사장. 아. 집게 사장 바지는 집게 사장 그스펀지맨 말하는 거 맞아요? 응. 집게 사장이 바지가 되는 거예요? 무생물이냐 <웃음> 응. 뭐 생물이냐? 생물이냐. 잠깐, 집게 사장이 거기서 약간 어떤 어떤 포지션이에요? 햄버거집 사장님 아니야? 그게 잘, 중요한거요 잘, 잘 햄버거집이 잘되나요? 잘잘잘잘 되나요? 매출이 잘되냐고요 매출이, 맞죠? 매출이 맞죠? 얼마인가요?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거지 나도 혼자 지금 <진짜, 웃음> 현실적으로 아니 왜 바지를 떼는거야? 야원 아니요 매출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어. 매출은 이제 버거킹이야? 국제야? 국제적으로 에이. 갑시다 집주적으로 갑시다. 자, 자 바, 잠깐만요. 버거킹? 저는 그냥 바지사장이 될게요. 바지사장? <웃음> 아니 아직 하도 안했다고! 아니 소로나라고 의견 안맞으면 <웃음> 아! <웃음> 아니 이 사람들 혼자 상상하고 있을 수나 모르라고. 버거킹 이겨요? 집게사장 버거킹 이겨? 롯데리아 이겨? 아, 그냥 편안하게 <웃음> 바지사장 가져 안돼 안돼 안돼. <웃음> 바지가 되고 싶어 <웃음> 바지가 돼도 자, 바지가 되고 싶어? 바지가 되고 싶냐고 다시 문제 자, 조세쿠! 자, 바지사장이 되느냐 집게사장에 바지가 되느냐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처럼 살아야죠 바지사장 바지사장이잖아 <웃음> <웃음> 그래, 버지 천장이잖아. 너 손님 어에 날파리만 진짜 세 마리 날라내냐? 그래.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, 전기세 전기세대로 나가. 그리고 살래? 행복하면 되지. <웃음>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다음 생도 같가더 행복할 수 있어. 그래, 있잖아. 야, 우리는 다음 생에 굿즈야. <웃음> <웃음> 우리 보보리야. 이거 언급하면 안 돼? 감정을 못 느끼잖아. 느낄 수도 있지. 맞아.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. 그럼 너 한번 물어봐 바지한테. 네 바지가 좋대. 아 바지가 좋대. 바지가 좋대. 여기서 이기, 경 팔만 팔만대대장 아, 그러 <웃음> 당연히 당연히 아, 그러고, 아, 그러고, 그러고, 그러고, 그러고, 그러고, 그러고, 그러 그러고, 그러서 그러고, 그 일단 그러고, 그고그러 그러고, 그러고, 그 그러고, 그그그고 내 생각했어? 어난 배고플래. 그냥. 나도 먹을 때마다 혈실. 나 먹을 때마다 혈실 불래. 어이 난 배고플래. 난배고픈건 진짜 못 참. 그러니까 너 배고프면 뭐한걸 고를 때마다 비녀르고 르잖아너 근데 너 그럼 나한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.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. <웃음> 이렇게 싸울래. 예나 왕마시인 쩍. 알았어 그냥 혈실 불게와 정말 진취 전문 답다. 혈실 <웃음> 불게 그럼 다음 문제. 김치 생크림 케이크댄 단무지 에이? 초코 케이크 <웃음> 김치 생크림 단무지 초코 케이크? 어. 단무지 초코 아. 케이크?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잠깐만. 잠깐만 이거 어려워 좀. 김치 생크림 케이크 근데 됐어. 자꾸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 특히 흰 바다 나도 <웃음> 어쩔 수 없어 생크림 생크림만 있나요? 김치 생크림 딸기 없나요? 흰 생크림이야? 하얀 어, 생크림 네. 거기에 고춧가루가. 어김치가 이렇게 딸기 대신 이렇게 있는 거지. 오. 이렇게 말아가지고. 오.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. 그렇지. 응? 밥도 하얀색이야. 그거. 잠깐. <웃음> <다 괜찮아. 웃음> 그럴 거야? 이게 뭐여아 맞다. 한 촬영한지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카메라를 보네. <웃음> 골라야 돼. 응. 하나, 둘, 셋. 단무지 생고.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다음 문제 드리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자, 은하철도 9 9 9 타기 때 시무나가 운행하는 철도 타기. 뭐 시무나가 누구야? 연예 여배우. 연예죄 죄송합니다. <웃음> 옛날 사람이야 조금. 응. 아 그래? <웃음> 시무나가 운행하는 철도타기? 응. 시무나가 운행하는 철도타기. 왜? 그래? 난누나철도 <웃음> 재밌잖아. 무서워서. 이거 <웃음> 뭐가 무서운데? <웃음> 한번 가요. 하나 둘 다음 문제 <웃음> 고양이 양치시키기 대 고양시 양치식물 제거하기 어? <웃음> <고향시> <웃음> 양치 식물 고양시 양치식 고양시 양치식물 제거하기요? 응 고양이한테 응. 양치를 시키느냐 고양이 한 마리?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. 정해줘야 정해줬다 한 마리로 하자 아한 마리? 한 마리 양치 나 양치, 양치 시킬래 양치 시키기 안 시켜봤지 <웃음> 어, <진짜> 아고양시 <웃음> 양치식물은 너무 많다 응. 어, 오케이 그러면 고양이가 좋다 어, 고양이가 그쵸, 좋다 그쵸, 그쵸. 자 고양이 한대 하트 알려줘 <웃음> <웃음> 다음 광화문 광장에서 당시 외기 <웃음> vs 천안문 광장에서 청산별곡의 파핀 줄 <웃음> <웃음> <레> 진짜 사러리 사러리 사러 리. 사러 리. <레> 한 번만 해줘 <해주. 레> 한 번만 해줘 한만 해줘 한번인 같아 사러리 사러리 나나나 천안문 광장에서 파핀 추기 진짜 한리로 널리널리 알려 함에 중요성 애국심 쩔다잉 어자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에? 에? <웃음> 잘못했어요. 하지 <웃음> 아, 말래 요 파피 못지말사사이 못하는 사람사람사람 사람은 사람 사람은 사람은 못하는 사람다다하 교수님이랑 헤이 맛봤지? 아버지께 헤이 파파라고 반말했어. <웃음> 어? <웃음> 차라리 헤이 파파. 그렇지. 전 이미 아버지랑 말. 아버지께 나섰지. 헤이 파파보다 더한 말. 헤이 파파. <웃음> 헤이 파파. <웃음> 헤이 파파. <웃음> 자 그러면 다음 문제. 계란찜 없이 닭발만 먹기대. 닭한테 계란 훔치다 닭발로 처먹기 <웃음> 뭐라고 닭한테 계란 홍취로닭발처 먹기 뭐라고 닭발로처 먹기. 아니 여기 상상이 자유롭게 되는데 상상이 안 돼서 계란찜 닭발 없이 먹지구냥 <뭐라> <뭐라> <뭐라라> 닭한테 닭발로. 아니 계란찜을 닭발 없이 먹는 게 아니라 닭발을 계란찜으로. 그치, 그치 그치 그 응. 그거 어... 엄청 매워. 미미쳐 어. 그게 나. 단계야. 그래도 넌 닭한테 맞고 싶니? <웃음> 발로 맞는데. 아니. 닭발을 시키고 내가 닭 이거 계란 훔쳐가지고 계란찜 만들어 먹을래. 어때? 아, 한대 맞고? 어. 그것도 나쁘지 않네. <웃음> 설득됐다. <웃음> 설득됐어 <됐다. 웃음> 설득 <웃음> 응. <웃음> 자, 그러면 닭한테 처맞는 걸로. 에, 네, 이겼다. 아, 나고닭장 가실래요? 처먹고 계란찜까지 먹어야 돼. 닭장 속에는 음, 암탉이 <웃음> 아, 그러면 약국에서 박하스 훔치기래. 고깃집에서 박하사탕 한통 훔치기. <웃음> 박하스 몇개야 박하스 한 박스. 한 박스요? 박스? 어. 약국에서 박하스 한 박스를 훔치느냐. 고깃집에 가 가지고 박하사탕 한 <웃음> 박스를 가려고 하면 안 돼요. 왜 훔쳐야 되죠? 이제 훔친 다면뭘 훔칠 거네. 그렇 그냥,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네가 그 상황이 됐다고 봐. 근데 훔치는 거 한다는 가정하에. 응. 오케이. 아, 어, 나안 잡혀가요? 나... 응. 오케이? 아, 그럼 하나, 오. 둘, 셋. 바카스. 바카스. 바카 바카스? 응. 바카스? 건강을 챙기겠다. 아, 건강을 챙기겠다. 난 바카스 좋아해서. 아, 아. 단순하네? 네. 나훔치는데 성공한다면 그치는게 <웃음> 낫죠. 어, 그럴 거같 그냥. 약국 <웃음> 돈통을. 그럼 걸린다면? 걸린다면은 바카스다. 걸좀 팔리잖아. 더쪽 팔리네? 아니아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니야. 고깃집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나왔어? 아니면 그냥 안 먹고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서 바깥에서 훔쳐놨어? 안 먹고 아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터키석 치아의 장식하기 대 터키 아이스크림 들기 뭐라고요? 터키석 치아 터키석 터키석 치아의 장식하기 대 아. 터키 아이스크림이 되면 이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같은 타는 거지. 아 난터키석 치아의 아이스크림. 뭐 어? <웃음> <웃음> 뭐라고요? <웃음> <터키성> 치아하기. <웃음> 나도 이거 할래 <웃음> 여기 보석 받을래요. 난 옛날에 아 아. 아는 사람 이거 했다가 피자 먹었는데 생일 기념으로 했대. 음, 근데 생일 이제 갔다 오니까 엄마가 피자를 시켜주셨는데 음. 피자를 먹고 이렇게 이를 봤는데 없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생일 기념 하루 즐긴 격이야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<어떻게 웃음> 다양한 옷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어떡해? 나오면 누구 우적거? 그렇지? 할지 볼 거야? 근데 터키 아이스크림 되면 쫀득쫀득해질 수 있는데. 아굳이아 아, 아, 그래 오케이. 언니 터키 아이스크림 될 거야? 어난 재밌을 것 같아. 아, 잡아야지 뭐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그치? 이용진 안 오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용진 왔으면 좋겠어. 봐야지. 봐야지. 아, 이용... 불어야지 <웃음> 다음 문제 소개 소개 이는 w b 는데 d e 지금? <웃음> 그냥 웃겨 <웃음> 귀여워 go. Sogi s o 개 e c a 대 e me, Deggy, Deggy, Deggy, d e 대 g y Deggy, Deggy, 미 e g g y Deggy, Deggy, Deggy, d <웃음> 개미가, 되면 야, 내가, 개미가 되면 장점이 있나요? 개미가 되면 장점 이 있지 영개미 만날 수 있어. 그렇죠. 그럼 뭐 원치 않아 보이는데. 영개미를 <웃음> <여왕> 네. <웃음>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찌양이랑 먹방하기대 양쯔강에서 먹방. 찌양이랑 먹방하기. 먹방기. <웃음> 먹방하기. 그래, 많이 찌향. 먹어야 돼. 거기 그러니까. 있는 거다 먹어. 야그 소고기인 거 엄청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꿈으로? 어, 어 누가 사? 오케이 그럼 이 짐들을 해놓 그럼 난 째양이랑 호일래 너무 좋죠. 그거 막배 터지면 어떡해? 그거 터지면? 안, 안, 터져. 안, 안 터져. 내가 해봤는데 22년 동안 해봤는데 안터져안 <웃음> <난 웃음> 터졌대요. <웃음> 오케이 터지진 않아. 내가 터지지 않아. 애올애까과칠 뿐이지. <웃음> <웃음>